자 혼자 스트레칭 간단하게 하실 때이 영상 참고하시라고 스트레칭 영상도 같이 준비해봤습니다. 자 처음에는 팔을 몸 뒤쪽으로 옮겨서 자, 팔꿈치를 쭉 내려주실게요. 이거는 열까지 세셔도 되고 여덟까지 세셔도 되는데 지금은 여덟 가지만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다음. 자, 이번에는 가슴 쪽으로 팔을 쭉 당겨주시고요. 고개는 팔의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다음. 자, 반대 방향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다음. 안으로 깍지 끼고 앞으로 쭉 뻗어 주시는데요. 좀 날개뼈가 펴질 수 있게 쭉 펴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는 뒤쪽으로 깍지를 끼고 쭉 45도까지 올려주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 상태에서 다리 살짝 걸리시고 앞으로 쭉 내려가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올라오시고요. 허리 뒤로 제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무릎 쭉 펴시고 이번에는 최대한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 내려가 보실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허리 돌려주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는 무릎 돌려주시겠습니다. 왼쪽으로 돌려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는 다리 끝에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다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는 목 위로 올려보실게요 이 벙지 갖다가 턱을 위로 쭉 올려주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10정도 내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사이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여곱 여덟, 여덟, 여덟, 여덟, 천천히 덟려주겠습니다 하나 둘넷넷덟 여덟, 여섯 여덟, 여덟, 여대 하나 둘셋넷 다섯 이그에는 어깨 앞으로 먼저 돌려주겠습니다. 1, 2, 3, 4, 5, 다섯 8, 섯1 1 2 3 4 5 자, 이번에는 이 자세 해주시고요. 좌우로 쭉 벌려주실 거예요. 자, 이때 팔을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시지 마시고, 고정해놓고, 팔만 어깨랑 날개 죽지만쭉 타질 수 있게, 그렇게 좌우로 움직여주실게요. 25개 한 세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자 이렇게 한 세트 더 해주시고요 심호흡 크게 하겠습니다 네, 아주 간단한 스트레칭이기 때문에, 음, 최대한 몸을 쭉 펴주시면서, 꼭잘 내뱉어주시면서, 스트레칭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거보다 효과적인 스트레칭이 더 많을 수도 있으니까, 어, 검색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는 아무래도 저희가 수업시간 앞에 진행하는 아주 간략한 스트레칭이기 때문에, 아, 어, 그렇게, 본격적인 스트레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평소에 스트레칭을 하실 때는 이거보다 조금 더 몸을 더 유연하게 만드실 수 있게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스트레칭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